대구시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의 시정방향에 따라 노선계획과 차량, 형식변경이 검토되고 있는 대구 도시철도 순환선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다. 김대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모노레일을 도입하면 경제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함으로 일정 지연을 피할 수 없고 건설 비용도 트램이 8,500억 원인데, 비해모노레일의 경우 1조 5천억 원으로 1.7배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트램의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교통정체 문제는 시민들이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시내버스, 트램 등의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조성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이에 대구시는 도시철도 순환선 경제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트램의 실제 사업비가 예상 사업비를 훨씬 초과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과 기존 시가지에 트램을 도입하면 발생하는 막대한 교통혼잡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도시철도 순환선을 트램으로 건설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점, 백지화 가능성 대구시는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대현 의원의 대구 도시철도 순환선을 트램으로 건설하는 것이 모노레일로 건설하는 경우보다 건설비가 적게 들어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의 대구시는 트램과 모노레일의 경제성을 비교 검토했다. 대구시 김대영 정책기획관은 일반적으로 트램의 사업비는 모노레일의 3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건설된 부산 오륙도선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실제 건설 과정에서 사업비가 초기 예상 사업비의 2배 정도까지 증가한 바 있어 모노레일 대비 트램의 경제성이 우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라고 전했다. 또한 사전에 트램 부지가 확보돼 교통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례선, 동탄 트램 등 신도시 트램과는 달리 대구시는 기존 시가지에 트램을 도입해야 함으로 막대한 교통운짝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검토 결과도 있다. 라고 말했다. 이는 트램이 건설되면 차선이 넓지 않은 기존 도로를 용해서 3차로 정도 점명할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 트램에 우선 신호 부여가 어려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트램이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혼짝을가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트램 타당성 평가 기준 부재에 따른 이 자체 요구를 반영해 트램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개선 연구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추후 국토교통부가 트램의 특성이 반영된 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다시 한번 트램의 경제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7월 20일 삼격정사 대회의실에서 중앙일군 외지대형시공사 15개 사와 대구지역 전문건설업계 관계자, 구군건축주택과장 등을 한자리 모아 건설업계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지시공사의 수주강세를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현대건설, GS건설 등 외지대형건설사의 대구지역업체 하도급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구시는 외지시공사의 지역우수업체 협력업체 등록과 하도급 공사 입찰 참가 확대, 지역업체 하도급 70%와 지역의 인력자재장비 85%를 사용해주라고 요청했다. 지역 전문건설업체에는 품질안전관리, 생산성관리 등 건설대기업이 요구하는 협력업체 등록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체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주라고 당부했다. 대구시는 기업들이 전하는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충분히 검토해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참석한 외지 대형건설사도 지역하도급 확대 건설업체 일일상담의 추진 등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 개최에 이어 대구시는 오는 8월 31일 외지 대형건설사와 지역전문건설업체의 만남의 날인 상생 매칭데이 행사를 엑스코에서 진행하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나설 예정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런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만들어 건설업계 활력 회복과 동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건설업계 고충이나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